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 멤버십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후원입문이 있고, 후원초급이 있고, 후원중급이 있습니다. 후원입문은 월 5,990원 입니다. 예, 후원하는 마음으로 가입하는 후원입문 과정입니다. 후원 초급반은 월 24,000원인데 꼭 봐야할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중급반은 월 6만원인데 위클리옵션 투자전략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서무로션 전업투자 홈에 오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제 중급반 옵션 투자 전략 구원해 주신 분이 봐야 할 동영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급반 그 다음에 초급반은 꼭 봐야 할 동영상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원전용 뭐 입문부터 초급반 중급반 다 이렇게 별로 보실 수가 있고 처음에 오실 때는 이 주의사항 동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옵션은 그냥 깡통이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부터 잘 동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 동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박 터진날 분석에 대한 동영상이 쭉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뭐 인기 동영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풋옵션 대박난날 분석에 대한 동영상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또 하시면 옆으로 또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세 전망에 대한 동영상이 있고요. 여러 재생 목록 중에서 주의사항도 있고 동영상 대박 터진 날 분석 초급반 꼭 봐야 할 동영상 있고 그 다음에 중급반 옵션 투자 전략 동영상이 있고요. 옵션 만기일 완전 분석에 대한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뭐 중복된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미공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장 2022년 12월장에 대해서 또 중반한 관계게 있고요. 이게 이제 선물옵션 어, 어, 전업투자에 보면 홈에 보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1024에, 1022에, 이 1023에는 왜 없느냐면, 이거는 멤버십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1023에는 멤버십용입니다. 중국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개된, 예, 동영상이죠. 그 중간에 이제 빠진 게 많단 말이죠. 중간에 빠지는 것은 전부 다 멤버십 회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쇼츠라는 게 있죠. 1분 내외로 동영상이 되어 있는 것이 이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실시간 되어 있죠. 실시간을 클릭을 하면 게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동영상이 쭉 보실 수가 있죠. 이 동영상은 전부 다 공개된 동영상입니다. 중간에 빠진 건뭐 937, 뭐 935, 뭐 이런 거는 멤버십용 동영상에 있는 거죠. 자 그걸 보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재생 목록을 보시면 재생 목록 보시면 이렇게 1월장 2023년 1월장 되어 있죠. 1월장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2023년 1일장 되어 있죠, 그죠? 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28, 1,029, 1,030회 이렇게 순서대로, 1,031 그리고 최근에 게 이제 1,040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23년 1일장을 보면 이걸 이제 중간에 빠진 걸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나열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재생 목록이 되어있죠. 주의사항이라는 동영상, 대박 터진날 분석 동영상, 그 다음에 멤버십 초급반 꼭 봐야 할 동영상 되어있죠. 그 다음에 멤버십 중급반 옵션 투자 전략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만기를 완전 분석 뭐 중복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 재생 목록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또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멤버십 회원용, 마틴 매매법 소개, 어 선물 옵션 기초교육, 뭐 대박 터진날 분석,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 이렇게 동영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생 목록이고 재생 목록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멤버십 용으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채널이고, 정보고.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처음에는 주의상부터, 주의상 주의사항 동영상부터 잘 활용하시고, 초급반 보시고, 중급반 보시고, 1월장 보시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신기한 선물 옵션으로 조회를 하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선물 옵션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음 예전에는 이렇게 추세장일 때 이렇게 모의 투자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기한 선물 옵션 쪽으로 이렇게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어,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유튜브 동영상을 분류 작업을 해놨습니다. 뭐 짧은 동영상도 모음 해놨고 주의사항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옵션 매매시 주의사항 동영상 모음 되어있죠.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주의사항을 다시 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사항에 대한 동영상이, 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그죠? 오른쪽에 축구. 동영상이 142개나 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동영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옵션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수익 나가지고는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주의사항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대박은 자주 터지는데 자기 자금을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벌었던 거다 잃어버립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죠. 그죠? 그 다음 기준금리 발표 동영상 2023년 1월장에 대한 동영상 쭉돼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가지 기초교육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꼭 봐야 할 동영상 옵션 투자 전략 중급반 되어있죠.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옵션 대박 터진 날 분석도 있고 푸드옵션 대박난 날 장대 양봉된 날 아침, 동시효과, 장세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동영상을 분류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한 선물 옵션 카페에 오시면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후원중급에 가입하셔서 계속적인 데이터를 제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후원하는 마음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